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다이얼 꾸미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검은색 색지를 활용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용지에 맞게 종이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음, 다이어리 쓸말이 없어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위한 굉장히 간단한 팁 요즘에 빠져있는 노래는 빌리 아이리시의 I don't wanna be y o anymore 이라는 노래예요 엄청 엄청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빌리 아이리시 짱이에요. 네, 빌리 아리시가 되게 좋은 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노래할 때 되게 힘안 주고 뭔가 멋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런 o 스로 want to be anymore. 이 d 게 n t w a n 이 to be a 고 y m o r e I don't want to n 이게 이뭐 뭐라, 이게 줄이 없으니까 삐뚤어질까 봐. <놀라> <놀라> 더, 더 쓰고 싶다. 아, 여기, 여기 조금 아깝다. 아, 여기에? 어차피 n 리아 a n t to be 다 i l l 르 Irish. Oh, h o are. Face to face in d o n g a n 꼭꼭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왠지 오늘 영상은 글씨만 쓰다가 <웃음> 뭔가 마무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살짝. 이렇게 하면 예쁠, 예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지저분해질까봐.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너무 심심하지 않고. 요렇게 간단하게 가사지 같은 느낌인데. 다이어리에 항상 쓸게 없으면 정말 많이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쓰실 게 없으실 때는 사실 그냥 좋아하는 스티커 같은 것만 막 붙여도 예쁘긴 예쁜데 이렇게 그날의 취향을 남겨두면 또 굉장히 좋겠죠. 요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이 펜도 뭔가 느낌있고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 파버카스텔의 금색 펜을 사용해서 아 금색 펜이란다 은색 펜을 사용해서 다이를 어 꾸미기를 진짜 심플 심플하게 꾸며 받고 꾸민 꾸몄다기보다는 그냥 이 가사 가사지 가사집을 만든 건데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땡큐 포 워칭 미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y 이